e a t i n 오, 잠깐만, 잠깐기다깐기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들깐만 잠깐만. 잠깐 いい 물고기들이 잘 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야 어제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물색이 탁하네요 음 어? 저기 빨간색으로 우렁이가 알을 났습니다 가까이 서 볼게요 야 우리 연못에도 이제 우렁이가 잘 적응하나봐요 알을 낳은 거 보니까 아주 좋다. <웃음> 어 그리고 여기 좀 새끼들이 좀돌아다닌게 보이고요. 음, 아주 좋네요. 어 그리고 저쪽으로 가 보면 개구리 밥이 또아 있습니다. 개구리 밥도 어잘 아, 있네요. 잘 크고 있어요, 아주 개구리 밥. 아주 좋아. 그만더 힘내. 아니 본성해야 된다. 어 자라 친구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자라는 또 안보이네 아 고프로로 물속을 좀 보면서 우리 물고기 잘 있나 좀 확인도 하고 그 다음 자라 친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